안녕하세요. 고군입니다. 오늘 제가 캠핑 와서 고기를 맛있게 구워 먹을 건데요. 요즘 같이 더운 날뭐 화로에 불 피우고 하기에는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요런 날은 간단히 뭐 인덕션이나 이렇게 가스렌지에서도 먹을 수 있는 이제 그리들. 요새 그리들에 많이들 고기 구워 드실 텐데 그리들도 선택을 잘해셔야지 코팅 안돼 있는 거나 관리하기도 힘들고 가지고 다니시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그리들은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그리들은 기존 그런 비코팅 무쇠 그리들의 단점을 보완한 그리들인데 피크 캠핑 그리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무로 된 우드로 된 손잡이도 되어 있고 요게 좋은 점이 하단이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덕션에서도 사용 가능하고 이러한 가스렌지에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코팅 재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그 작업을 하실 필요도 없어요 어,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요 독일제 최상위 코팅 라인인 p k 코팅을 적용을 해서 어뭐한5만 회, 15만 회 이상을 이렇게 닦아도 전혀 이상이 없는 최상위 재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보시면 두께가 무려 4 t 두툼하기 때문에 어뭐 거친 뭐 그런 캠핑 환경에서도 무리 없이 손상 없이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뭐 내무 내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코팅이 벗겨질 일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아쉽게 고기를 구워 먹을 예정입니다. What? 일단 고기를 구울 때이 중앙 부분이 적당히 평평한 면이 있어서 기름도 잘 보이고 고기도 굽기가 수월합니다. 코팅이 아주 잘돼 있어서 대척을 안 해도 이렇게 잘 닦입니다. 너무 무 오케이?